계기판을 보시면은 노란 경고등이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요 계기판 문구도 매연 여과장치 허용한계 근접 계속주행 필수 음, 이렇게 이제 문구가 떴습니다 DPF가 막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고등이 뜨는건데요 DPF가 어느정도 막혀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전시 데이터입니다 차압 센서가 공전시에도, 그, 공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120헥터 바 130까지 올라가고요 차압 센서 전압도 1.6V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적 내연도 255%. g p f 가 상당히 예, 많이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머플러 후단입니다. 머플러 후단을 보시게 되면은 살짝 이제 거무스름하게 매연이 좀 묻어 있습니다. DPF 후단을 열어서 정확한 상태를 유관 확인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PF 후단이고요. 이쪽 부분을 이제 탈거를 해서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PF 후단부입니다. 음, 다행히 그 뒷부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백화 현상이라든가, 어, 깨짐이라든가, 뭐, 녹음, 어, 런 증상들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구요. 어, 하지만 이제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검은 그, 그름들 매연들이 이렇게 좀 나와 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파선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막히게 되면은 DPF 자체는 이제 필터기능그 필터기 때문에 그 필터 용량을 이제 초과하거나 아니면 미세한 것들이 많이 이제 있다 보면은 이렇게 그런 이제 조그만 것들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DPF 같은 경우는 지금 신품 가격에, 기타 부품까지 치면은 대략 한 170입니다. 부가세까지 치게 되면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무작, 무작정 이제 교환하는 것보다는, 클리닝으로 해서, 클리닝을 하고, 다시 경과를 보시, 보는 쪽으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DPF가 너무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건식 클리닝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음, 수압, 수압으로 수압 해서 저압으로 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내부에 이런 검댕이들 이런 거를 먼저 털어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건식으로 해서 세워주고요. 또 다시 한번 이제 습식으로 해서 작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너무 지금 끌음이 많은 상태에서 바로 이제 건식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dpf 쪽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차원에서 작업을 여러 단계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식으로 해서 2차로 해서 이제 그 내부에, 아까 이제 습식으로 해서 젖어 있는 거를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려주고, 말리면서 다시 이제 내부 저기에, 내부에 있는 카본을 이제 다시 태워줍니다. 장비를 이용해서 흡기의 누설을 점검합니다. 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인터클러 부분에서 클러 부분에서 이렇게 압을 밀어주게 됩니다. 장비를 이용해서 흙기 누설을 이제 점검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연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흙기 누설로 인해서 연소 과정에서 매연이 이제 과도하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그걸로 인해서 DPF가 짧은 기간에 이렇게 확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DPF가 과도하게 막히니까 경고등도 뜨고 예 출력 부분에서도 이제 마이너스가 오는 거고요. 음 그래서 이제 DPF가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막혔을 때는 그에 따는 원인까지 이렇게 정비를 하셔야. DPF 클리닝 후에 재작업을 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가 새는 부분은 EGR 그 쿨러하고 이제 EGR 개통 쪽에서 지금 새고 있습니다. 액츄레타 진공 액츄레타 쪽에 그쪽 부분에서 무선이 있습니다. 작업 후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아주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왔구요. 이제 그 크겠죠. 이자율 회복 쪽에서 이제 세는 부분 같은 경우는 부품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음 아주 부품 자체가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작업을 못하고 차후에 부품이 부어지는대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